1번. 이옷좀 봐주세요.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요즘에도 많이 입는 디자인이에요. 그럼 이 옷에 어울리는 바지도 좀 찾아주세요. 2번 환자분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다칠 줄 몰랐어요. 아직 좀 아프네요. 그럼 약을 좀 드릴게요. 수술은 잘 되어서 괜찮을 거예요. 3번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동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와 주택 문제 순이며 자녀의 교육 문제도 이동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동 인구 수가 더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오늘 외출하지 말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흐리게 보여요. 일기예보에서 오늘 공기가 매우 안 좋대요. 만약 외출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꼭 쓰세요. 5번. 아, 이거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어제 인터넷에서 싸게 샀다고 아주 좋아했잖아. 6번.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우선 가장 큰 혜택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7번. 좀더 이자가 높은 저축 상품은 없나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이 자가 높아서,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에요. 8번 저는 주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편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는 고무 장갑을 꼭 끼세요. 위생적이고 손이 트는 것을 막아준대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쌀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서점 갔더니 김 작가님 책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면 이번엔 김 작가님과 인터뷰를 해봐야겠어요. 그럼 작가님께 이메일을 보내봐요. 제가 인터뷰 장소를 알아볼게요. 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작가님께 전화를 먼저 해 볼게요. 10번 부장님, 휴가 날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마 다른 사원과 휴가 날짜를 바꿔야 할 거예요. 저와 김민수 씨가 휴가 날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변경한 내용을 적고 나에게 가져와요. 11번. 오늘 저녁에 어제 본 식당에 가자. 근데 그 식당은 예약을 해야 할 거야. 예약할까? 내가 이미 예약을 했어.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 확인을 해줘. 알았어. 확인하고 다시 너한테 연락할게. 12번. 여기에 공부방 신청서를 내면 돼요? 네. 그런데 친구들 생년월일을 모두 적어야 해요. 친구들 생년월일은 잘 몰라요. 다시 물어보고 적을게요. 네. 그리고 공부방은 2시부터 이용 가능해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우리 이번 주말에는 새로 생긴 캠핑장에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시설이 아주 좋더라고요. 대신 음식을 준비해 가야 해요. 네, 제가 준비할게요. 캠핑장 사용 신청은 당일에 할수 있죠? 주말에는 당일 신청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예약할게요. 14번 잠시 후 1시부터 모의시험이 시작됩니다. 모의시험은 듣기 평가가 끝난 후 바로 읽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듣기 평가가 시작되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 모의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추억여행 콘서트가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번 달부터 다시 공연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5개월로 늘어난 콘서트 기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 구매보다 더욱 저렴한 인터넷 예매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16번 여기 이분이 바로 국내 최초로 양심 계산대를 운영하시는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양심 계산대란 무엇입니까 양심 계산대란 종업원 없이 손님이 스스로 커피값을 내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계산대예요 처음엔 제대로 돈을 내는 손님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돈을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돈을 더 내는 손님도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다음 주에는 수원시에사호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어제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음식값을 똑같이 나누어서 냈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요? 각자 먹은 음식값은 각자가 내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데이트할 때 남자가 돈을 내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나누어서 내니까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18번 이번에 새로 나온 노트북을 샀어. 와, 예쁘다. 그런데 이거 신제품이라 비싸지 않아? 한달 후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때 사지 그랬어. 신제품이라 좀 비싸기는 하지만 난 남들보다 더 빨리 새로운 제품을 써볼 수 있다는 게 좋아.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중고로 팔고 또 다른 신제품을 살수 있어. 19번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어른들보다 화장을 더 잘하는 청소년도 있더라고. 청소년은 화장을 안 해도 될것 같아. 청소년들이 너무 싼 화장품을 쓰니까 피부에 화장품이 해롭기도 하고 또 연예인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화장을 하니까 학생답지 않고 다들 어른 같아 보이던 걸? 맞아. 사실 청소년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말이야. 20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영 선수셨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무리하지 않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퇴 후 미래 계획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수영만 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후 훈련이 끝나면 미래를 생각해서 틈틈이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은퇴 후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종이책보다 저렴하고 편리해요. 맞아요. 전자책이 편하긴 해요. 책을 무겁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민호 씨는 왜 전자책을 안 보고 종이책을 봐요? 저는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정말 책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읽다가 느낀 점을 책에 적어두는 것도 좋아하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종이책보다 저렴하고 편리해요. 맞아요. 전자책이 편하긴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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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김대리님 이번에 회사에서 업무평가제를 한다던데 업무평가제가 뭐예요? 업무평가제는 사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서로를 평가하기로 했대요. 그럼 제가 상사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쩐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익명으로 진행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적으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대리님. 이번에 회사에서 업무 평가제를 한다던데. 업무 평가제가 뭐예요? 업무 평가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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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강의를 늘렸는데 강의에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결혼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해야 해서 센터에 올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님,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실이 인기인데요. 찾아가는 교실을 만드신 이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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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 시계가 새로 나왔던데 본적 있어? 난 어제 텔레비전 광고로 봤는데 스마트 시계 광고가 정말 멋져서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응, 맞아. 신제품이 나오면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면 나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마트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닌데 그냥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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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만화는 일반 만화와는 다르게 독자들과 댓글로 직접 소통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원래 만화 기획을 할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계획하고 작업을 하지만 가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를 그린 적도 있어요. 또 인터넷 만화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요일에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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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싱글세 도입은 국가가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국가에서 결혼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몇년 내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결혼을 강요하고 세금을 도입한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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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만약에 운동 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용어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구성의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로 저축을 들수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국민소득이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에 운동경기장에서 맨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잘 관람하기 위해 일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뒷줄에 앉아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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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그룹이 이웃사랑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10년 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회사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써서 수익을 창출하는 광고를 만들기보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원 활동은 우리 한국그룹이 진행한 첫 사회 공헌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한국그룹이 이웃사랑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군요. 10년 전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기업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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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수도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로는 우리가 쓴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재생 연구입니다. 바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식수가 오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무심코 마시는 물도 상하수도 시설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상하수도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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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영화감독에서 올림픽 개폐의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사실.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며 열중해왔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항상 제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전 세계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올림픽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공연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활동을 접고 개폐회식 총감독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첫 임무로 지구촌 한가족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연예술기획은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의 상징이 되는 공연인 만큼 꼭 성공적인 개폐의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감독에서 올림픽 개폐의식 총감독으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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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선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결혼식은 두 집안의 정성과 성의를 손님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결혼식 날 하루에 쓰는 비용이 엄청난 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거칠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칠의 문화가 개인을 가문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을 시작으로 작은 웨딩, 셀프 웨딩이 유행하면서 비싼 드레스나 예식장 대신 직접 디자인한 예복을 입고 도심을 벗어난 곳이나 풍경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소수의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식이 아닌 실속 있는 결혼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칠의 문화가 점차 퇴보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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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비타민은 수량이지만 우리 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미량 영양소란?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뇌활동,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및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의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 때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개나 고양이 등은 비타민C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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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면 다른 형태로라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로 인한 온실효과였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지구기후 변화에 더큰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온실기체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를 몰때 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불을 켜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면 대표적인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런 인간의 활동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가 많아지면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도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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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의 삶을 알고 싶을 때 살펴보는 자료로 흔히 오래되고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언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옛 문언 중에서도 일상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편지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편지들은 주로 양반들끼리 주고받았던 편지들입니다. 당시 일반 대중들은 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썼던 편지는 몹시 드문 편입니다.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자주 쓰지 않지만 그 당시의 편지는 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남아있는 몇안 되는 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장르도 다양해서 연애 편지나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의 삶을 걱정하는 글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계와 고봉의 편지글은 학문적 가치도 높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의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 사람들의 삶을 알고 싶을 때 살펴보는 자료로 흔히 오래되고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옛 문헌 중에서도 일상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편지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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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결혼비용으로 남성은 약 1억 5천만원, 여성은 8,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랑의 연령이 한살 증가할수록 결혼 비용이 약 600만 원 가량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성은 연령이 한살더 증가할수록 연소득이 200만 원이나 증가한다고 하니 남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결혼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성은 결혼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하면 약 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결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성은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결혼한 여성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비 부부부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결혼 비용으로 남성은 약 1억 5천만 원, 여성은 8,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랑의 연령이 한살 증가할수록 결혼 비용이 약 600만 원가량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